김환이 김준면, 서울 광진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화 '여중생'의 언론시사회가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점에서 열렸다. 배우 김환이 김준면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중생에 있는 취미는 게임, 기는 글쓰기, 자존감 0%의 여중생 미래가 처음으로 사귄 친구 백합과 태양에게 받은 상처를 낸선 친구 제이와 함께 극복해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김준면김한희정다빈 유재상 등이 출연하는 여중생의 이는 오는 20일 개봉 예정이다. Thank <laughs> you.